제가 요즘에 어, 이제 나이도 들고 하면서 뭘좀 취미생활로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막 모래 만지고 노는 거 이렇게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막, 아, 좀 어려지고 싶고 해서 이렇게,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들을 좀 배워 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실력은 부족하긴 한데 어, 잠시나마 저희가 좀 네, 오늘 또 최첨단 아, 영상장에 네, 있는 네. 분 네. 없는돈 성당에서 예산 네. 마련해가지고 네. 오늘 이렇게, 제, 이렇게 저한테 아기를 한번 보여 드릴까 합니다. 저희 아, 다 오셨죠? 네. 네! 그러면은 같이 연결됐나요 선님예 네. 준비되셨죠? 그럼 저희 다 오셨으면 우리 큰 박수로 이부분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<웃음> 아, <오, 키가. 웃음> 아주 밝은 변 하나가 칠리같이 어두운 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별은 어느 한 곳을 향해 하고 있었는데요. 마침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한쪽에서는 공방 박사들이 흥분되고 기대에 찬 눈빛을 가지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 따라오고 있습니다. 그들이 별의 이끌림으로 모인 곳은 아까 보았듯이 어느 마법관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아주 작은 강난아이가 말구유에 누워 있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목자들과금방 박사들이 기뻐하며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. 그곳에서는 기쁨의 웃음소리와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어니 엄마, 저러분 끝났습니다. 제가 한것 같죠? 끝났어요 <웃음> 제가 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실수할까봐 이렇게 조심이 안돼서 제가 한 20년 후에 여기서 진짜로 보여드리려고 언제 나갔대? 나 들어갈게요 <웃음>